쫄면에다가 참치 깻잎 김밥 돌돌 말아서 호주머니에 넣어버리고 싶다 컴퓨터 전원 눌러놓고 한번 당기고 롤 실행시키고 한번 당기고 랭겜 잡아놓고 한번 돌리고 워윅 골라놓고 한번 돌리고 우슈 우슈